좀 호대 같았나요? 일단 한번더할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런웨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런웨이. 이번 VCR는 강렬하게 춥네요 강렬한 빨간 천과 강렬한 추위와 1 0을더 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 0 하면은... 제가 추워 죽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세븐틴 12명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하, 비주얼이 없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좀 포켓 스물 내년 몇달 있으면 스물일곱 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 도겸이가 항상 나이 때문에 놀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세월은 어쩔 수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깜. 깜. 깜. 깜. 깜. 깜. 깜. 깜. 운이 아니, 너무, 자,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마음, 마음씨가 너무 착한 거지 내가. 진짜 예술이다. 아우, 너무 좋다. 끝났습니다. 너무 쉬운데 아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다음 장소에서 봬요. 네, 지금 저희도 모르게 파티를 장을 화려하게 꾸며주셔서 저희가 놀라는 신 시... 어, 언제 준비가 다 됐네? 어, 재밌겠다, 약간 이런 느낌 찍는 단체신인입니다 위대한 개집이 디카프리오 컨셉입니다. 마치 제집 같지 않나요? 가운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초대한 거 같아요. <목소리> 지금 트로, 트로트인이 지금 잠깐 그 우리가 얘기해줬었거든요. 자정에 아, 아, 네. 포시해가지고 한시. 그래서 콘서트 때 한번 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림만 대충 한거보세요하이 시, 셋. <목소리> 정신을 잃는 날이 쎄. 네, 이 정도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스포예요 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아, 안녕하세요. 한... 아, 세븐틴? 1시예요. 네. 위에서 찍어줘요, 찍자. 네, 내가 산데너가 있어. 아직 안 와서 일단 안 샀네 <웃음> 아 이제 어른 모양이야? 진짜 모양. 어른이야난 체험을 모르는 남자 이 디노 어? 이 디노의 새 남자? 한테 <웃음> <안돼>. 그만하게 <웃음> 해주세요 제발 원둘 <웃음> <아유, 웃음> <아유>, 그, <웃음> 열심히 살 테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쿨시아 촬영이 끝났습니다. 머리를 자를까요? 너무 자르지 말까요? 무나와 네. 네가 제일 좋아하나 티셔츠 입고 uh -huh. <웃음> 사진들 보니까 저때 미국에서 찍었잖아 맞아 그때 민규가 이제 스냅슛 뮤비도 찍 거고 민규가 엄청 고생했어 맞아요 근데 또 저때 또 좋았죠 아 나는 다시 아, 애 진짜 나도 좋아. 너무 가고 싶어 너무 어, 가고 싶죠 그때는 정말... 어, 오픈카 빌려가지 고아아니아그큰데집 아, 아 빌려가지고 아 우리 다 일주일 쉬었잖아 맞아, 좋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니저 동행 없이 음. 우리끼리 돌어다니고 맞아 맞아. 나랑 너머랑 산타모을 갔을 때막 자전거 하고 맞아. 아 어? 너무 좋아. 나저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오케이. 오케이. 잘 나왔어. 추억 남기는 사진들 이제 구경하는 약간 그런 식이. 이거ッチブレンドコックロー이모스케이マスケシャインマスケシ스イ스케스ケス스シャ샤ン스ス스シャインマ스ケ스い스うはいシ스イン이ス스はいシャインマ스ケ스ャインマスケシ이インマ이ケシャ스ン스케ケシ스インマスケ스ャイン이スケシャインマ스ケ스ャ스ン스ス이シャイ이マスケシャインマスケシャ 지금 생활하고 다시 또 가고 싶고 그리고 되게 소중했다는 거를 한번더 깨닫게 되는 깨닫게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딱이 시점에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수 있다. 음, 무슨 버전? 우리 이제 아, 네. 초창기 인사이드 세븐 팀 버전으로 가자면 다음 장소로 출발. 야 이거 뭐 다음, 다음 거? 요즘은 요즘 그렇게. 안 <웃음> 그럼 다음 주사를 가볼까요? 아 이렇게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한한 한 중반, 작, 어, 한, 작년, 한 작년, 작년, 작년 어. 정도 이렇게 하면 올해는 이제 지금은 그냥 <웃음> 올해는 아무 얘기 안해 왜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치, 그치.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장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어. <웃음> 그쵸 맞죠. 맞죠. 그쵸.